시간 잠들었어 비밀로 했었던 이 마음을 창문을 열어보면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아 운명처럼 나를 찾아와 My Dreams 이제 스텝을 밟아 좀더 사뿐하게 마치 회전목마 같이 나의 마음을 담아서 round round a round 너와 계속 돌 거야 늘함께 dream oh sweet dream 이대로 난 바라봐 곁에 있어줘 나처럼 나를 찾아와 my dreams 후련히 눈뜬 거죠 A feeling like y e w 그곳에 있는 게다림을 이런 나음 헤대는 모르겠죠 이제 step을 밟좀더 사뿐하게 마치회전 꿈에서 보기로 약속해 이제 샘을 밟아 좀더 사뿐하게 oh, 마치 oh. 전복 같이 시간을 조각한 것처럼 춤추는 우리 들만의 세계 늘 함께해 Dream oh, sweet. through